피부의 가장 바깥층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부의 건강 상태를 알려주는 척도이기도 한 각질은 일정한 주기로 자연적으로 떨어지고 재생되기 때문에 각질 제거를 굳이 하지 않는 것이 피부에 자극을 주지 않아 가장 좋은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화장 습관이나 기후, 환경, 노화 등의 이유로 정상적인 턴오버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한 트러블이 생기기도 하고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필링을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는 각질 케어 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도 높아지면서 간편한 각질 관리가 가능한 각질 제품들이 보다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알갱이 입자를 통해 물리적으로 각질을 벗겨내는 스크럽 타입부터 때처럼 밀리는 고마주 타입, 피부과 스케일링처럼 각질과 노폐물을 화학적으로 녹여내는 화학적 필링 타입까지 다양한 홈필링 제품이 선보이고 있습니다. 건강한 피부를 위한 적절한 각질 관리는 피부관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케어이지만 주의할 점은 각질 제거를 자주 하게 되면 피부가 쉽게 건조해질 수 있고 피부 장벽을 손상시킬 수 있기 때문에 권장 이용 주기에 맞춰서 사용을 해야 되는데요 피부 타입에 따라서 필링 주기가 좀 다릅니다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복합성 피부는 일주일에 한두번 정도, 건성 피부는 일주일에 한 번, 지성 피부는 이일에한 번씩 사용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각질 제거된 후에는 자외선이 좀더 깊게 침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사용해주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